이런 고민거리들을 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우리 조상들은 뭐 했나 이런 것들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일을 했었던 여러 선친들. 자 그래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나만 그런가 아니면 모두 다 그랬던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너무나 잘하시는 1 9 0 0 1800년대 말에 윌리엄 모리스를 필두로 한 공예, 미술공예운동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술공예운동의 배경은 수공업과 공예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한 것은 인간성이었습니다. 산업사회가 인간소회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극복해보자. 그 얘기는 디자인은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비슷하게도 저희 분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그 프레디 로옴스테드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 그분은 잘 모를 텐데 아마도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 디자이너라고 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 그 어떤 맨하탄이란 장소는 산업 사회의 그냥 집약체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데였고 그러므로 사회 운동으로서 공원이란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옴스테드의 센트럴 파크는 그냥 예쁜 자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그 산업 사회가 만들어 낸 피해,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장소로서 피해될 어떤 피난처로서 만들어진 게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 자체도 상당한 사회운동이었죠. 이 당시 유행이 한다 봐요. 굉장히 좀 다들 진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어떤 쓰이고 하려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어, 1900년대 초에 독일 공장 연맹은 그거가 조금 좀 다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모리스가 그것을 인간 소외를 주는 산업 사회를 극복하려고 했으면은 독일 공장 연맹은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인정하고 공업과 예술의 대규모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대량 생산되는 상품의 질을 높이고 인간 삶의 질을 높이자 게 노력이었고 그 유명한 피터 베겐스의 아이게의 로고 제품 건축이 토탈 패키지로 디자인되면서 이것이 산업 디자인의 어떤 그 초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절묘하게 결합된 상황이 아마도 1919년도에 설립된 바우하우스를 통해서 그 어느정도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 바우하우스는 전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산업 디자인의 어떤 그 전초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테판 비알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람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스테판 비알이 이런 그 어떤 진태양난에 빠진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철학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업사회의 논리를 휘둘리지 않고 나는 윤리적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디자인 하지 않겠다, 혹은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럼 양자 선택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어떤 유용한 일들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판 비알의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극복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라고 라제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산업사회의 어떤 발생을 통해서 드러난 직종이고 사람들이니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극복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잘할수 있는 일을 다른 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마케팅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에 훨씬 더그 양을 늘려주는 즉 디자인의 본질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맙니다. 야, 지속가능한 건 어떻게 됐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체념과 무관심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이제 유행한 미국의 어떤 그 디자인의 경향이란 것은 메이크업, 즉 화장술의 디자인이고 추한 것은 잘 팔리지 않는다. 혹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케팅과 강하게 융합된 디자인은 어 지속가능하면서부터 약간씩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혹을 사실 떨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더 파급력 있게 전세계 디자인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디자인의 윤리는 어디 갔어? 우리가 사회운동으로서 어떤 그 산업사회 폐해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한 게 디자인 분야인데 그건 다 어디에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되물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어쩔 수밖에 없었어. 나 혼자는 어쩔 수가 없었어. 디자인 혼자의 책임이 아니야.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윤리를 하다 보니 제가 도덕 선생 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요. 어, 디자인의 차별화 혹은 특화 이런 이름으로 정당성을 얻고 우리 윤리나 본질을 어, 좀 줄이는 것들을 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어, 되어야 된다. 자본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윤리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산업사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는. 그러므로 그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나치의... 그 전범인데요. 사형당하기 전까지 재판을 받은 기록이 아까 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나 혼자 어쩔 수가 없었다. 전체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관심, 거기서는 무사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sheer thoughtless,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인 악보다 더 패가 크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여기에 비교한는걸죄송한데 우리가 그렇게 뭐 악적인 존재도 아닌데 그걸 여기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놓는 거는 그닥 옳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하다가 그런 비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실에 아예 희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잘 아는 일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적, 윤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좀 먼저 극복이 돼요. 하나는 무관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무관심. 난 이, 이건 나랑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극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의 윤리에 대해서 좀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디자인의 윤리는 계속 반복되지만 시장, 마케팅과 디자인의 본질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은 디자인의 윤리가 있다고 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성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 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 버린 성자가 되면 안될것 같고 또한 어큰 거대 담론으로만 우리가 계속 지어지는 그런 그 선동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우리 직종에 가장 걸맞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영민하게 이용하여 잘 활용하는 활동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 배경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실천 무기가 있는가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항이라 이걸 왜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파고들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문제 제기부터 물성화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 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일단...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할 직업이고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혼자 일할 수 없다. 학제적이고 협동적이라는 사실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다 그런 거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얻은 능력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디자인의 실천 무기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프로덕트를 만들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프로덕트는 선형적인 구도로 끝에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그런 구도고요. 프로젝트는 잠깐 배경에서 보죠 다양한 관계의 설정입니다. 미래도 예측해야 되고 많은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게 포지셔닝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덕트와 프로젝트의 차이는 좀 크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미래를 기획하고 의도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미래란 단어를 썼는데 왜미래란 단어를 썼냐면요. 지속가능함은 사실 현재 상황이 아니고 미래 상황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게 지속가능함의 상황이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현재 지금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을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만드는 것이면둘다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닮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직업 속성상 매일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조금 윤리적인 체계만 들어온다면 실천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윤리적 생각과 실천에 대한 어떤 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럼 그래 예, 강의 잘 들었는데 그럼 네 생각대로라면 그럼 네가 뭘할수 있어 오늘부터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제가 미래학자가 아니죠. 제 앞가림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이 지구가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하는, 그걸 직업으로 삼는 분을 또 찾아야 됐었고, 그래서 찾아낸 분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기에 저서인 엔트로피라는 책에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저서인 한계비용 제로 사회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가장 그 주장하는 바는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약간의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어, 기술적 진보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적 산업의 기본 구조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거대 자본주의 경제는 협력적 공유사회, 콜라보레이티브 커먼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나름 이렇게 설득적입니다.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21세기 협력적 공유사회가 등장하면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 예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수평적인 분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의 스마트 그리드가 생산, 에너지 생산의 수평적 분산이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3D 스캐너들이 또 마찬가지로 어떤 단일 장소에 대규모 생산이 아닌 여러 분산된 소규모 생산이 주가 될수 있다는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경제라서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대안적 자본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의 확장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의 조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우리가 공감 만약에 한다면 이것에.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겠죠. 그럼 당장 3 d 스캐너도 디자인할 수 있고요. 어떤 그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도 디자인해낼 수 있고 공유, 카쉐어링, 무슨 쉐어링, 무슨 쉐어링 해가지고 그것들의 개별적인 것들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만약에 디자 r d 이 디자인을 예측했을 때. 사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면 상당히 제약이 있을 거란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이거보다좀 확장된 디자인의 개념이 있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공유가 공유의 대상이 되는 사물도 디자인하지만 이런 공유가 잘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 장, 서비스까지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의 범위가 더 넓혀지고 이것들이 디자인이 잘 돼서 사람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 공유사회를 훨씬 더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배경들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약간 벙벙한 예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우리가, 우리가 미래를 직접 예측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우리 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할 일들을 찾고 그 안에서 윤리와 실천 무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 흐름을 만드는 것, 새로운 사회운동은 아니지만 또 흐름을 조정할수 있는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사회의 디자인의 역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 그것의 시스템, 장, 필드, 서비스를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유보다는 공유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반자본주의 현상들이 나와서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 디자인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다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무관심, 무지, 무사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회운동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고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매우 거창한 일입니다. 그말에 무게만 하더라도 짓눌려서 엄청난 프레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창하다고 해서 어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만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주제가 우리가 거, 거대 담론과 예시만 해서 요봐 이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어떻겠어 라고가 아니고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우리 직업에서 잘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잘안 다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속 불가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협력보다는 개별적이고 학제적이고 협력적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디자인의 방향이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흥미로운 것들은 혼돈의 끝에서 발생하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이게 지속 불가능을 논하고 굉장히 좀 암울한 체계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틈에서 이게 기회라, 이게 기회고 우리가 더 좋은 사고를 한다면 이게 더 훌륭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이면 좀, 좀 생뚱맞게도 DMZ입니다. 왜 이걸 올렸냐면요. 어, 사실 이 강의 준비가 너무 거대하고 어디서부터 뭘 추스리고 편집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버전의 생각들이 나오고 결국은 디자이너의 본질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좁혀졌지만 많은 부분들은 어, 또 다른 어떤 사고들, 좀 놓쳤던 사과 중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손상되기 쉬운 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직업이라서 정원 얘기를 이제 하고 좀 끝내고 싶은데요. 이게 이런 DMZ의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자연이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훼손되거나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는 조경가로서 내가 저 DMZ에 는 저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로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생태적인 기적이 있고요. 많은 것들을 아래 제가 디자이너로서 아래들 어떤 체계를 많이 알고 저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 디자인적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아,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그 정원을 돌볼 수 있는 감정이 있냐 없냐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속 불가능함에 대한 얘기를 할때 저희가 노, 제가 놓쳤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생애 주기를 길게 해주는 즉 어떤 사람들이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것을 갖게 해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끼워 넣을 수가 좀 어렵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 포인트의 어떤 디 m 지 사진을 통해서 정원을 돌보는 정신 그것을 자각하고 돌보고 개몽하고 고민하고 의식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디자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끝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